달팽이관을 시원하게 후려주는 경쾌한 금속 파열음 보기만 해도 아드레날린이 용솟음치고 대동맥의 혈류가 역주행하는 것 같은 익스트림한 느낌입니다 이처럼 칼과 칼의 대결이 선사하는 화려한 액션의 서사는 동서고금을 막론, 관객들로 하여금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었는데요. 오늘은 영화 속에 등장했던 칼의 종류 및 특징들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최고의 검술 액션 장면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무려 2주 동안 공들여서 알차게 준비했으니 재밌게 봐주시고요.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단검은 휴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작은 검으로 그 형태나 용도에 따라 매우 다양한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날이 짧고 가볍기 때문에 보다 민첩한 공격이 가능하며 단시간에 다수의 공격을 퍼붓는 현란한 전투 스타일이 특징인데요 일단 힘줄을 끊어 상대를 무력화 시킨 뒤 동맥을 자르고 급수를 푹지 겨드랑이 아래쪽으로 커팅식을 감행하고 최소 두세 번씩 야무지게 꽂아줍니다 워낙 순식간에 공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하는 입장에서는 미처 손 써볼 틈도 없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요 게다가 날붙이를든두 명의 고수가 맞붙는 상황이라면 그 긴장감은 개가 될 수밖에 없었죠 도이 나이프는 미국의 도검 제작자인 제임스 블랙이 만든 커스텀 나이프입니다. 원래는 제임스 부이라는 미국 대척자를 위해 만들어진 무기였으나 현재는 이러한 형태의 대형 외날 단검을 일컫는 일반 명사로 쓰이고 있는데요. 흔히 람보 칼로 불리고 있는 바로 그 친구죠. <목소리> 일반적인 단검보다 도신이 길고 넓은 편이며 한눈에 딱 봐도 뭔가 전투적인 느낌이 가득한 라이프인데요 마블의 대표적인 용병 출신인 윈터 솔저의 주무기이고 영화 언더시즈의 나이프 파이팅 장면에서도 등장 여러모로 영화 속에서 자주 애용되는 대표적인 전투형 단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작고 가벼운 나이프의 특성상 단순히 손에 들고 싸우는 것만으로는 벅찬 순간이 있게 마련입니다. 멀리 있는 적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 최고의 나이프 활용법, 바로 던지기죠. 물론 숙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스로잉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지만 반면 제대로만 익힌다면 그 정확도와 위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요. 여기 킥에아스의 힛걸은 발리 속 나이프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실력자로서 나이프 손잡이에 줄을 매달아 스로잉의 정확도를 높였으며 조닝 역시 대부분의 무기를 다룰 줄 아는 최고의 암살자답게 거의 신기에 가까운 나이프 스로잉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사실상 최고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나이프 스킬인 만큼 그 위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쿠크리는 네팔 구르카족이 사용하던 전통 도검으로서 날이 안쪽으로 휘어져 있어 찌르기 보다는 배기에 더욱 적합한 형태인데요 칼날과 손잡이 사이에는 키옹이라고 불리우는 작은 홈이 있으며 이는 여성성을 상징 남성성을 의미하는 칼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기보다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휘두르는 각도와 회전력이 매우 큰 편이며 당연히 그만큼 더 치명적이고 강력한 한방이 돋보이는 무기입니다. 한편 이 장면에서 쿠크리에 맞서는 암살자의 무기는 일명 탄토라고 불리우는 일본 단도인데요. 날 길이는 약 30cm로 기본형 단검 중에서는 다소 긴 편이며 배기에 최적화된 쿠크리와 달리 찌르기에 더 적합한 형태입니다. 극 중에서도 찌르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버스 그립으로 칼을 쥐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두 무기 모두 최강의 살상력을 자랑하는 만큼 매우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다음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전통 도검인 카람빗입니다 주로 필리핀의 칼리아르니스와 인도네시아의 뿐짝실랏에서 다루는 근접살상무기로서 국내에서는 영화 아저씨를 통해 더 유명해진 무기이기도 한데요. 마치 동물의 발톱을 연상케 하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뛰어난 절삭력을 자랑하며 휘어진 칼날을 상대방의 급소에 걸어서 쥐어뜯는 등 전반적으로 매우 잔인하면서도 아파 보이는 공격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기라기보다는 어쩌다보니 특정 집단에 의해 무기가 되어버린 야쿠자와 조폭의 상징 회칼입니다. 일본어로는 사시미 보초 국내에서는 일명 사시미라고 불리우며 몹시도 견고하고 예리한 칼날로 인해 형님들이 즐겨 찾는 원픽 아이템으로 유명하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조폭영화 에서는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자주 등장하는데요. 한편 영화 짝패에서는 더욱더 화려하고 본격적인 격투신이 등장 기존의 조폭영화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스타일리시한 액션이 장렬하며 여러모로 독특한 인상을 심어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시미의 아성을 넘보는 대륙의 시칼 중식도입니다. 중국어로는 차이다오라고 불리우며 두꺼운 사각형의 검날을 가진 묵직한 녀석인데요, 고기를 뼈째로 잘라낼 만큼 강력하고 예리한 날이 특징으로 도끼처럼 내려 찢고 휘둘러 까는데 최적화된 무기입니다. <놀람> 영화 신용문객전에서는 후반부에 깜짝 등장 최종 보스를 발굴 시켜버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해 주었고요 군도 밀란의 시대에 등장했던 도치 역시 개조된 중식도를 주무기로 사용 두 개의 칼을 이용한 쌍검술을 펼치며 시원시원한 액션을 선보여 주었었죠 글라디오스는 검을 의미하는 라틴어로서 기원전 로마군이 사용하던 보병용 한손검입니다. 당시엔 한손에는 검, 다른 한손엔 방패를 들고 싸우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보다 가볍고 다루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한날의 길이는 60에서 70cm 사이로 비교적 짧은 편이며 뛰어난 재령 기술을 바탕으로 한 극강의 내구도를 자랑 로마 제국의 주력 무기로서 손색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검신 자체가 찌르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 트로이에서는 이처럼 멋진 장면도 등장해 주었었죠. 팔카타는 고대 그리스 시대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무기입니다 본래 켈트족 용병들이 사용하던 검으로 이베리안 글라디우스라고도 불리우며 그리스의 중장보병인 코플리테스의 무장으로도 유명한데요 구부러진 칼날에 독특한 모양의 손잡이가 특징이며 길이 70cm에 1.2kg으로 크기에 비해 무게감이 있어 배는 힘이 매우 강력한 편입니다 참고로 앞서 소개해드렸던 글라디오스가 800g 이었으니 무려 1.5배나 무거웠던 셈인데요 더불어 무게중심까지 앞쪽으로 쏠려 있었기 때문에 배는 이미 어마 끔찍할 정도로 무시무시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15세기경에 등장했던 하이브리드 무기, 바스타드 소드입니다. 양손검과 한손검의 장점을 모두 갖춘 강력한 배기용 도검인데요. 기본적으로 양손 파지법을 사용하지만 한손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여 보다 다양한 전술을 효과적으로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무기답게 찌르기와 배기에 모두 적합한 편이며 끝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칼날의 형태로 인해 보다 화려하면서도 안정적인 검술이 가능한 무기였습니다. <놀람> 레피어는 16에서 17세기 유럽에서 사용된 찌르기 전법 전용의 얇은 검입니다 이 시계는 화기의 발달로 인해 금속성 갑옷이나 방패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전투 시에는 검을 이용한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필요했는데요 검을 이용해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고 나아가 칼을 받아 넘겨서 역습을 감행하는 등 이른바 검의 대화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이 고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검술의 탄생은 자연스럽게 검 자체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는데요 손잡이 부분에 사이드링을 장착하여 손가락을 보호하고 칼날의 폭을 좁혀서 전체적인 무게를 줄였습니다 한마디로 전술의 변화에 맞춰 장비가 진화된 것이었죠 한편 레피어를 사용한 검술은 지역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요. 일례로 마스코브 조로에 등장했던 데스트레자는 허리를 꼿꼿이 편 자세와 배기 기술의 강화, 화려하고 복잡한 스텝이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약간 영화적인 허구가 가미되긴 했겠지만 그래도 뭔가 더 멋있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커틀러스는 16세기부터 등장한 함상 전투용 도검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레피어와 같은 시기에 쓰이던 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술은 레피어 사용법과 거의 동일한데요. <목소리> 다만 커틀러스의 경우 좁은 함선 위에서의 전투를 위해 길이가 짧아졌으며 검의 운용법 역시 보다 거칠고 큼직큼직한 편입니다. 사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중심을 잡고 싸우려면 꼿꼿한 자세 따위 사치에 불과했겠죠?